<웃음> 어떤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이는 남의 꿈을 뱉고 살며, 다른이는.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단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거 고는가